청년들은 3%밖에 교회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 3% 중에서도 85%는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들 합니다 또 10대들은 1%밖에 교회 안 다니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10대들 가운데 대학교 진학하면 1년 만에 70% 80%가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생명을 걸고 드리는 예배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다음 세대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서 변화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변치 않는 복음 여기에 집중해서 이 변화무쌍한 시대 가운데 올바로 21세기를 이용하며 청년들에게 파고들 수 있다면 한국교회의 미래는요? 여러분 교회가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투자하고 헌신하고 그들을 지지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. 10년 후에 20년 후에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을까요? 교회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? 예배 포럼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예배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.